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을 항상 만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제 20대, 30대, 어, 그 연접 준비했던 그 시즌이 떠올라서요. 어, 여러분 볼 때마다 아, 꿈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열정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 노력하면 반드시 된다라는 이 진리. 다시 한번 느끼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늘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제가 어, 공무원 많은 지원자님들을 면접 지도를 해드리고 있지만 배우는 게더 많아요. 네. 제가 어, 좀 잠시 나태했던 그런 마음가짐들을 다시 되잡, 어, 다시 다잡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그 열정들을 어, 온몸으로 이렇게 제가 느끼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네, 가슴 뛰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지방직 구급 이제 면접 시즌이 돌아왔어요 네 정말 그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뛰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드려요. 네, 어, 많이 많이 축하드리고요 일단 면접 기획까지 주어진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어, 합격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 이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마지막까지 의지 꼭 유지하시면서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방직 9급 공무원 면접 이제 준비를 해야 잖아요 음, 마음을 다잡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 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질문 유형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어, 여러분이 받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음, 이 질문이 굉장히 사실 어렵죠 어,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뭐라고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자청해서 어, 했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어, 면접관님이 질문을 합니다 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글쎄 내가 살면서 음,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뭔가 나서서 노력을 해 가지고 했던 경험이 있었을까 라고 자신의 인생을 갑자기 돌아보게 되죠 예, 네, 한번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음어제 그랬지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생각이 이제 떠오르지가 않을 때가 있죠 음, 그런데 분명히 생각하면 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사소한 게 아니에요 네그 경험 하나하나가 면접의 답변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생각을 좀해 보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 아르바이트 했을 때 현재부터 과거로 좀 내려가면서 어,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어, 이건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청해서 노력했던 경험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랬는지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야 합니다 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면접자리에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 어, 그 답변을 통해서 어, 지원자님들이 어, 수동적이지 않고 어,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이런 노력을 좀 해야겠다는 라 결심을 하고 어, 그 상황을 좀더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 노력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잘 어, 녹여서 답변으로 어, 면접관님께 이야기 한다면 어, 면접관님께서 느끼시겠죠 어, 공무원이 되서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어, 누가 좀 지시하지 않고 누가 어. 어 업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상황은 좀 해야 할것 같고 개선해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상관님, 상관님께 의견을 제안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상황을 그 다음에 그 조직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어, 면접관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이 그런 답변을 잘 해준다면 면접에서 훨씬 더 좋은 호감을 갖고 여러분이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겼던 경험 네, 이제 지방지 필기 인 시험이 끝났으니까요 어, 이제 면접에 올인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관련된 답변도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드 스피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